예, 원래는 산에 <웃음> 창골자리 같은데, 아, 창고 같은데에다가 이렇게 햇빛 안되는데 그런 곳에다가 참나무를 갖다가 한 120cm 정도 나무를 잘라가지고 습기를 줘서 물을 드리는 <웃음> 거는 참나무가 나와야지 진짜 참나무인데, 배우고 었는데 이게 도시에서는 참나무를둘 데가 없잖아요. 참나무를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발한 것이, 여기, 톱밥으로다. 참나무 톱밥으로다 만들어가지고서, 원형 이지로 만들었어요. 이 돼지도, 이렇게 둥그랗게 된거 있고, 사각형으로 된거 있고, 사각형으로 된 거는, 양쪽 사각으로 달아나는데, 요거는 밀도만 키우게 돼있어요, 밀도만. 그, 제일 먼저, 우리 할 할리그 여러분들이 꼭지가 있을 거예요. 이거를 대주시면 돼요. 이거 대주실 이걸 대주셔가지고 대주시면 여 여기 꼭지 여기에 너무 가야 된다. 이게 잘라가지고 요한두 손가락 정도 네. 나오게끔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. <웃음> 그다셔도 되고, 안짠르셔도 돼요. 돼요. 돼요.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베기셨으면은이 네. 통에다가 이 베이지를 갖다가 담궈 놓으시면 돼요. 네. 반나절 동안, 네. 반나절 동안 담궈 놓으셨다가 반나절 지난 다음에 끓여 놓으시고 끓여 놓으시면은 이제 여기서 한 3, 4일 지나면은 이제 버섯이 올라올 거예요. 버섯이 올라오면 옆에 있는 거는 이게 못 나오게 이게 눌러서 없애주시면 되고요 위로다만 올라오게 위로다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 틈풀 한것만서로게 닦여놓고 다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버섯이 올라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버섯을 처음에 수확을 하셨으면은. 완전히 수확을다 하셨으면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첫 번째 베이징쪽 버섯을 표고버섯 수확을한 다음에 다떼낸 다음에 다시 물 쪽에다가 2-3일간을 담가 놓으시면 돼요. 완전히 베끼지 마시고요. 그러니까 수동으로 가 해요. 수동으로 가야 되는 좋은 거 하셨어요. 네? 네. 이 물을 갖다가 어떤 걸쓸 거냐? 이 물은 그냥 바로 수돗 물은면여기에 영소라는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생물이 영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러면 여기가 안 좋아요. 여기가 그러니까 이 수돗물은 하루 정도, 하루 정도 닫아놨다가 그런 다음에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아예 지금 아, 우리가 생수 가지고 생수도 아니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 <웃음> 생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다물을 <웃음> 갖다가 한 통만 받아두시면 되잖아요 주전자 네. 그 하나만 받아두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서부터이 물에 담가놨다가 이 스프레이를 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스프레이가 아, 네. 스프레이다 네. 습기가 달아서 습기가 있다 없다. 이게 눈으로 보면 촉촉한 가 아닌가 보이잖아요. 건조한 네. 거. 네. 그런 상태에서 말랐으면 붙이고 네. 말리지 않았으면안붙지도 안 돼요. 말리지 그러니까 않 매일 말리 네. 필요는 없다 리지않요면 말리지 않으면 안 돼요. 않으면 네. 말 돼요. 요으면 네. 말리지 면안돼지 눈을 면 말리지 않으면 말리지 않면지면 전기구은이아정기구은이야기에은요정기 정기 정기 정기 정기 아, 그, 아 정기니까 여기다가 될수록 온이음대서 그러니까 전기구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태양열 같은 데에서는 안되죠 돼. 그러니까 그 도시 같은 데그 사자 밑에 이게 두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리 컵 크기 정도 버섯이 올라왔을 때 수확을 해주시면 돼요. 컵 크기는 어느 정도 아시죠? 일회용 컵, 이레용컵 크기 정도의 크기가 됐을 때, 이 버섯을 수확하셔도 되고, 제일 중요한 거은 햇빛을 보면 안 되고요. 그러니까, 이렇게, 흥강등이 있다면, 이 버섯 같은 데는 어둡잖아요. 컵 크면은. 그다에 오다가 뭐, 벚방을 컵도 되고, 면부장 같은 거 공부를 음, 해야 되요이 음, 그 책을, 책을 보고서 어. 공부를 하셔서 됩니다. 이게 운전자허 시험처럼 이거 책에서 잘 나오니까 이것만 보고 배우시면은 버섯등기능사 자격증은거 힘껏. 은가원다고 하나 조이고 기노 공부하시는 분하참요야 여기. 버섯 페이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손들고 얘기를 해주세요. 뭐가 궁금하신 지 여기 여러분께서 초장님께서나눠준그 내용물 네, 네, 네, 네. <웃음> 보시면은 이 물에 아주 자세하게 쓰는 게몇 년에 색깔로 세요 네, 면이 네. 네. 갖다주면 안 되고요. 분위기 보고 네. 시험 볼 거예요. 네. 이책중에서한권더 네, 네. 질문 없으세요? 질문 없으면은 다음번에는 강당에서 해가지고 ppt 자료 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오늘은 이렇게 말을만 하니까 좀 옷은 사람인데요. 궁금한점 있으시면 소장님이 나들주 그림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여기 나오고 싶어까요